오늘은 그냥 피치빛, 코랄빛을 많이 사용해서 영롱영롱하게 글리터 많이 써가지고 네, 예쁜 화장을 해볼게요 요즘 제가 되게 자주 쓰는 제품들로 오늘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스킨으로 결정리 해줬으면 이거 가져왔어요 짠 뿌띠비니 모닝 마스크 요즘 날씨 막 덥고 이러니까 기초화장하기 되게 번거롭잖아요. 아침에. 음. 아침에 막 더운데, 막 수분크림이며 에센스며 막 얼굴에 올려야 되니까 좀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얘를 발견했어요. 얘가 완전 휴지처럼 이렇게 뽑아 쓰는 거거든요. 휴지처럼 뿅 뽑아서 이렇게 나오는 마스크팩이에요. 되게 편해요. 아침에 그냥 이거 붙이고 한 1분만 있어주면 은 기초화장 다 끝난 거거든요 그리고 막 요즘 같은 날씨에 기초화장 많이 많이 올려버리면 굉장히 또 화장이 뜰 수도 있고 좀 그래요 기초화장도 되게 베이스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로 수분 충전해주면 좀덜 뜨고 완벽하게 수분 충전해 줄수 있어요 아, 되게 오랜만에 말하면서 찍는 영상이라 되게 어색하다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너무 어색해요 어쩌지? 저는 코 부분 이렇게 항상 뜰때 아예 코를 이렇게 뜯어요 코 옆을 이렇게 뜯어요 그러면 쫙 이렇게 붙습니다 제가 코가 높은가 봐요 장난이에요 그리고 이런 마스크팩은 그냥 막 뽑았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싸야 되는데 얘는 진짜 장당 300원 400원 하는 거거든요 값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되게 가격도 가성비도 되게 좋고 부담없죠 음. 그래서 저는 요즘 많이 얘를 사용하고 있어요 벌써 이렇게 반 썼어요 덜렁덜렁해요 벌써 이렇게 많이 썼어요 제 추천템입니다 좀 삶의 질이 달라져요 편안해서 아침에 시간이 줄어드니까 이거 지금 붙이고 1분 동안 있어줄 건데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음. 아 맞다! 오늘 저 댓글 읽기 할 거예요 음, 떨린다. 처음으로 댓글 읽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겟레디위드미 <웃음> 아닌 겟레디위드미를 하면서 댓글 읽기까지 하는 저의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렇게 마스크팩하고 화장하기 전에 물기 다 이렇게 톡톡톡톡 흡수시켜줘야 돼요. 아니면 은 파운데이션이 막 밀려요. 지워지고. 오늘 이제 할 베이스 메이크업은 제가 요즘 굉장히 즐겨하는 피부 표현이에요. 요런데도 막 각질이 뜨고 여드름도 갑자기 없다가 다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은 파운데이션 다 여기 뜨고 막각질 일어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하는 베이스 메이크업은 저처럼 좀 베이스 메이크업하고 나서 각질이 뜨는 그게 고민이신 분들이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보기 너무 지겹다 하시는 분들 나는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훅 넘어가서 아이메이크업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프라이머는 먼저 이두 가지 사용할 거예요 얘는 코드 글로컬러의 하이드로 프라이머고요 얘는 동일하게 코드 루미에르 프라이머예요 얘는 좀 광이 나는 프라이머고 얘는 수분 베이스 그런 수분 프라이머거든요? 저는 오늘 이두 가지를 섞어줘서 탱글탱글하게 수분감도 충전해주면서 건강한 피부로 좀 만들어 볼게요, 피부 결을 섞어가지고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렇게 넓은 부위부터 발라줄게요 그리고 지금 아직 안 가려진 잔모공이 좀 있거든요. 모공이 좀커 가지고 모공 프라이머를 따로 발라 줄게요. 얘는 살짝 자글자글하게 펄이 있어 가지고 텁텁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발릴 때 너무 뻑뻑하지 않고 뭐 쓰기 부담 없어서 펄도 이쁘고 그래서 쓰긴 하는데 솔직히 이 프라이머는 지속력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손은 가더라고요. 새우깡처럼. <웃음> 분명히 지금 제 새우깡 드립에 피식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 피식 안 하셨더라도 자기 전에 생각나실 거예요. 아닌 말고요. 나비존 코등 여기 여기 이제 다크서클을 가려볼까요? 컨실러는 이글립스 사랑해주 덮어주 주얼 컨실러 여기. 다크서클 제일 진한 부분을 이렇게 먼저 터치 터치 해줄게요 이렇게 지금 컨실러도 해주고 프라이머까지 다 맞췄어요 그러면 이제 뭐냐 뭐긴 뭐예요 파운데이션이죠 케이트 파우더리 스킨 메이크업 런 색상이에요 얼굴에 덜어줄게요 몇몇 분들이 이 브러쉬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미술하시는 분들은 다알거예요딱 봐도 미술붓이죠 이거 화홍 미술붓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베이스 덜어줄 때나 이런 베이스 뭐 깔아줄 때 납작이 브러쉬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 미술붓 사용하세요? 분명 이러실건데 솔직히 인조모라는 건 다른 다른 게 없거든요, 메이크업 브러쉬랑 게다가 진짜 뭐 메이크업 브러쉬랑 뭐 다를 게 없는데 메이크업 브러쉬가 더 비싸잖아요 그냥 메이크업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는 컨실러붓도 미술붓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까 사용한 그그 그 컨실러붓도 미술붓이에요 여러분들 그 화방 같은데 문구점 같은데 가면은 한 5,000원? 4,000원인가? 3,000원인가? 하... <웃음> 계속 줄어들어 아무튼 그 정도 가격에 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스펀지는 클리오 하이드로 스펀지예요 좀 많이 큰 하이드로 스펀지 코 부분 하실 때는 이렇게 역방향으로 한 번씩 해주고 터치 터치 이거는 루나의 포토 피니셔 얘를 이렇게 브러쉬에 해가지고 털어내고 여기 뭐코 부분 나비 존까지 살짝 무겁지 않게 커버해주면서 피부결도 좋아 보이는 그런 피부 표현인 것 같아요 아이메이크업 첫 번째로 미샤 치아바타 색상이에요 눈두덩이에 깔아줍니다 근데 저는요 사실 댓글로 보니까 질문 같은 게 별로 없네요 저한테 궁금하신 게 없으신가요? 질문이 별로 없네요 뭔가 다 그냥 제 화장에 감탄해주시고 감사하게도. 영상 깔끔하다고 칭찬해주시고 뭐 그런 거더라고요. 같은 색을 언더에도 이렇게 도톰하게 깔아줄게요. 그리고 다음 섀도우는 클리오의 익스클루시브예요.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르는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진짜 펄이 딱 살아나는 느낌? 전체적으로 한번 샥 색을 이렇게 깔아줄게요. 그리고 브러쉬를 사용해서 여기 언더 앞머리에 발라주는 거예요 오늘 렌즈 선택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스페니쉬 브라운인데 좀더 좀 트윙클하고 좀 투명한 렌즈를 가져올 거 그랬어요 아 제가 진짜 좋아하는 렌즈가 하나 있어요 갈색 렌즈 중에 렌즈타운의 트윙클로우라는 렌즈가 있어요 근데 그거 진짜 약간 투명하게 뭔가 혼혈렌즈처럼 올라가는데 되게 트윙클 트윙클 진짜 이름처럼 반짝반짝 하거든요 그래픽이 그래서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저번에 이사한 후로 집 주변에 렌즈타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렌즈타운을 가려면 아예 저쪽 역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렌즈타운 한번 가야지 가야지 시간 날때 간다 간다 해놓고 지금까지 못 갔어요 제가 꼭 렌즈타운 그 렌즈를 다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영을 줄 건데요 에뛰드하우스의 글로우 잼스톤 브러쉬를 사용해서 눈 뒤를 막아보겠습니다 톡톡톡 이렇게 프로웨이 청담 스테이온 젤 아이라이너 다크브라운 색상이고요 제가 정말 정말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젤 아이라이너예요 생각난 게 있는데 저번에 브이로그 올렸었을 때요. 한두 분께서 댓글로 남편 잘생겼다고, 남편분도 되게 잘생겼다고 약간 립 서비스를 날려주셨어요. <웃음> 근데 그거를 이제 제 남편이 보고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연예인병에 걸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관리 좀 해야겠다 그러고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제가 진짜 굉장한 얼빠거든요 예전부터 덕질을 하고 싶다 덕질을 한다 이럴 때도 굉장히 그 그룹에서 딱 제일 미모갑 그런 멤버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진짜로 좋아했었던 그룹은 동방신기 진짜 너무 좋아했죠. 학교 중간에 그냥 나와서 어디 갔었던 것 같은데 동방신기 때문에. 아아 아, 밤새서 이제 그 공방 뛰러, 뛰러 다니고 이랬었어요. 자부심을 가지면서 덕질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이 얘기가 얼빠 얘기하면서 나온 것 같은데 진짜 저 거기서 미키우천 제일 좋아했습니다.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네요. 아이라인 마저 그릴게요. 요즘은 차은우 씨 저번에는 서강준 씨 요거는 클리오 프리즘 에어섀도우 스파클링 코랄입니다. 눈 여기 앞쪽에 한번더 발라줄게요. 뭔가 펄이 확 반짝이도록 요즘 블링블링한 게 좋더라고요. 얘는 스틸라의 원더 러스트예요. 여기 눈두덩이 가운데 제일 튀어나온 부분 있죠? 여기에 이렇게 톡톡톡 불규칙적으로 올려줄게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섀도우 마지막으로 아리따움 모노아이즈 코코아 파우더 이거랑 VDL 엑스퍼트 컬러 아이북 모노 M 드라이로즈 이렇게 섞어줄게요. 섞어서 좀더 짙은 음영을 눈 뒤쪽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속눈썹을 붙일 건데요 얘는 미샤의 가젤입니다 속눈썹 이름이 가젤이요 에 가젤 가젤 여기 속눈썹에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풀들을 다 떼줘야 해요 안 그러면 문에 잘 둘러붙지가 않아가지고 다 이렇게 떼야 돼요 굉장히 노동입니다 이것도 가끔씩 이거 뜰 때마다 현타가 와요 내가 이렇게까지 속눈썹을 붙여야 하나 싶더라고요 속눈썹을 다 붙여준 후에 눈꼬리는 이렇게 따로 붓펜 라이너로 그려줬어요. 키스미 건데 요즘 메이크업 할적 마다 써요 그리고 이건 에스쁘아 펜슬라이너인데요. 쿠퍼빛 색깔이에요. 이걸로 눈 언더를 채워주면 눈매가 부드럽게 또렷해지더라고요. 진짜 잘안 지워지기도 해요. 삼각존만 채울 때도 이걸로 사용해요. 요즘 마스카라는 키스미에서 이걸로 미련없이 갈아탔어요. 속눈썹 붙이고 나서 하기엔 좀 뭉쳐서 별론데 속눈썹 안 붙일 땐얘안 해주면 속눈썹이 아예 없어요. 그냥 없어요. 컬링력, 유지력 다 대박인 것 같아요. 네, 뭔가 중얼거리고 있는데 눈화장 다 했다는 소리예요. 쉐딩은 언제나 그렇듯 투쿨포스쿨로 코쉐딩부터 해줬는데요. 아직까지는 얘가 최애지만 요즘 따라 이 친구한테 조금 질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인생 쉐딩 제품이 있다면 저에게 추천해주세요. 아 진짜 짜증나는 게 아까부터 계속 꺼지네 마이크가. 이렇게 쉐딩까지 해주시고 블러셔는 에스쁘아의 블러쉬 크림 벨마예요 제가 에스쁘아 크림 블러셔를 되게 좋아해요. 포슬포슬하게 뭔가 피부에 녹는 듯이 발리면서 뽀얗게 연출돼서 마무리감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블러쉬를 좀 진하게 하는 게 좋아서 오늘도 블러셔를 살짝 진하게 해볼게요. 눈썹은 하드 포뮬라로 해줄게요. 이거 하드 포뮬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 왜 영상에서 잘안 나오냐면 깎기가 귀찮아서. <웃음> 이거 샤프닝 하기가 너무 귀찮더라고요. 이거 저희가 일본 갔을, 일본에서 사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샤프닝 서비스를 못 봤는데요. 결국 제가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귀찮더라고요 제가 항상 이렇게 갤 레디 이듬이를 찍을 때 항상 이 스튜디오를 와서 찍으니까 갤레디이듬이 같지도 않고 뭔가 진짜로 제대로 준비하는 모습도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제 저희 집 다시 한번 이사하거든요. 그때는 진짜 카메라 거기다 놓고 방도 완전 스튜디오처럼 꾸며가지고 갤레디이듬이 제대로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저의 진정한 갤레디이듬을 보고 싶어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만요. 혹시 하이라이터를 찾고 계신가요? 답은 여기 있습니다. 저도 하이라이터 유목민이었는데요. 얘한테 반해버렸어요. 텁텁하지 않은 저 광이 장난이 아니에요. 피부가 매끄러워지면서 막확 살아나는 게 얘는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차분한 코랄색 틴트 라커인데요 저는 코랄색이 자칫하면 입술에서 동동 떠가지고 잘안 쓰는데 얘는 차분하고 색이 부드러워서 자주 써요. 암튼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은 끝이 났어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끝냈는데요 자꾸 말을 하면서 이게 마이크가 끊기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제대로 메이크업 진행을 못했거든요 아, 대화, 이거 대화를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댓글 읽기를 지금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 좀 짜투리 시간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댓글 좀 읽어볼까요? 먼저 첫 번째 댓글 읽어볼게요 아 저번 영상 있거든요 베프 옷가게에서 내 스타일 옷 골라 입는 룩북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분이 이제 언니 Q&A 합시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아음 제가요 사실 Q&A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Q&A는 한 10만명 되면 할 의향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겁이 나는 것 같아요 대신 이렇게 가끔씩 댓글 읽기 시간 아니면 뭐 TMI 뿌리는 그런 영상으로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최근 영상에서 언니 제발 저랑 결혼해주세요 제발요 이름나 시네요 저는 유부녀예요 근데 네, 쑥스럽네요 그리고 오 스페인어까지 있어요 여러분 No entiendo nada pero eres hermosa, hermosa 라고 해주셨네요 h 르모사 라는 단어는 또 제가 잘 알거든요 이게 약간 예쁘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 옆에다가 하트까지 달아주셨어요 Gracias 제가 사실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녔을 때스페니시 클래스에서 A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 수학만 좀 C받고 말했는데 <웃음> 나머지는 제가 진짜 잘했거든요 특히 언어 쪽에는 제가 잘했는데요 아무튼 스페니쉬 클래스에서 제가 A 받았다는 거 자랑하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흐름호사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여기 어떤 분께서 와 편집 짱이야 언니 근데 브러쉬 정보도 알려주세요 윙 아니면 추천 브러쉬 영상이라도 라고 하셨어요 제가 사실 여러분 브러쉬 추천 영상 아닌 브러쉬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브러쉬들 모아가지고 메이크업 튜토리얼 식으로 찍어놓은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카드 딱 걸어놓을게요 뿅 여기에 이제 제가 자주 쓰는 브러쉬 모아서 영상을 찍었어요. 브러쉬를 소개하면서 근데 좀 지금보다는 조금 구독자 수가 더 없을 때 그때 찍어놓은 영상이라서 최근에 구독해주신 분들이 모르실 수 있거든요. 또 여기에도 내가 찾는 브러쉬 없다 하시면 은 제가 따로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질문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무슨 댓글을 읽어? 아~~ 댓글이 아니라 맞아 맞아 되게 많이들 궁금해 하셨던 거 그거 있어요 그저 편집 프로그램 편집 프로그램 어떤 거 쓰시나요? 라고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지금 어도비의 프리미어 프로랑 포토샵이랑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프터 이펙트는 많이 쓰지 않아요 그냥 가끔 좀아좀 아, 좀 멋있는 영상 만들고 싶다 이럴 때 애프터 이펙트 샥 해주고 네, 그러지 평소엔 그냥 포토샵이랑 프리미어로 끄적끄적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답이 끝난 걸로 허! 엄청 많이 물어보셨어요 DM으로도 오고 그리고 어 재밌네요. 아 베프 옷가게에서 내 스타일로 골라 입는 룩북 여기서 몸무게 궁금해요, 몸매 비결도요. 그리고 다른 분은 키 신장 알려달라고 하신 분. 저는 키는 168cm고요. 몸무게는 어 몸무게는 뭐 굳이 알리고 싶지 않네요. <웃음> 농담이고 뭐 제가 뭐 슈퍼모델 몸 뭐, 몸매입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요. 뭐. 그리고 솔직히 본연의 체중이 제일 예쁜 거예요. 그대가 뭐 50kg든 40kg든 60kg든 70kg든 80kg든 20kg든 뭐 그대 체중이 제일 예쁩니다. 그대 모습이. 그리고 항상 저는 댓글에 모두 다 감사하게도 예쁘다는 댓글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뭔가 진짜 예쁘다는 댓글이 외모뿐만이 아니라 항상 그때그때 그때 메이크업이 예쁘다고 해주시는 거랑 똑같으니까 저는 항상 감사하죠, 모든 댓글들이.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생각했던 게 저는 이제 예쁘다는 댓글 말고 좀 메이크업에 대한 칭찬도 많이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영상에 대해, 뭐 영상 깔끔하다라는 칭찬은 되게 기분 좋거든요 그런 뭐 그리고 진짜로 소통하는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물론 감사하지만 제가 예쁘다는 소리를 언제 들어보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들어보죠 그러니까 더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더 좋은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채널을 만들어봐요 정스톤 님이 언니 썸네일만 보고 조곤조곤하게만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설명하시는 나레이션 매력 뭐예요? 언니 너무 좋아요. 만수무강 무병장수하세요. 사랑해요. 저도 근데 되게 웃기다. 저 썸네일 보면 조곤조곤하게 말할 것 같이 생겼나요? 오, 근데 저는 성격이 되게 왈가닥에다가 좀 무뚝뚝하고 그래요, 제 성격이. 그래서 이런 말 들으면 되게 신기하네요. 아 그리고 메이크업 실력 소화력 다 최고인 것 같아 라고 같아요 라고 김지 미미 님 남겨주셨는데 저는 음식 소화력도 대단합니다 아 그리고 뭐 대답해 드릴 게또 없네요 아 나이 헉, 저 나이 다들 어 다들 엄청 물어보셨어요 나이 몇 살이세요? 나이 되게 저랑 비슷하신 줄 알았는데 되게 동안이세요 라고 하시면서 저를 파워 동안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애가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파워 동안도 아니고 그냥 딱그 나이대로 생긴 사람이에요 제 나이가 그렇게 막 대단히 서프라이즈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 진짜 그냥 여러분들과 비슷할 거예요 20대 초반은 아니고요 네, 근데 나이는 비밀이고 제가 나중에 나중에 Q&A에서 알려드릴게요 <웃음> 예고편 이거 미리 알려드리면 재미없거든요 이거 방송의 매력이에요 원래 다음 이 시간에 이런 게딱 방송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제가 커버 메이크업을하면안 되냐면 제 얼굴이 너무 강해서 커버 메이크업을 하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그냥 저더라고요. 뭘 해도 내가 쭈이, 분명히 내가 쭈이 메이크업을 했는데 넌 제이미포유? 어 내가 분명히 약간 유나, 서현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넌 제이미포유? 약간 이런 느낌. 제 인상이 진해서 좀 그렇더라고요. 어, 아니면 좀 저에게 어울리는 연예인 알려주시면 제가 그분 메이크업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이거, 어머, 이거 뭐니? <웃음> 아무튼, 아! 어머, 어머, 이거 왜 이러지? 여기서 그러면, 아, 기나긴 댓글을 끝내볼게요. 오늘 진짜 피부화장이 근데 너무 잘된것 같아요. 오늘 마무리로 그러면 제 최애템 중에 추천하는 템들 몇개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거, 이거. 얘 때문에 진짜 기초화장도 다 줄어들고 피부표현도 훨씬 살아나고, 네. 예, 진짜 추천합니다. 귀찮으신 분들 그냥 이거 사세요. 저, 저 귀차니즘 왕이잖아요. 저 왕귀차니즘. 제뇌 80%는 귀찮음이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귀차니즘을 해결해주는. 뿌티빈이랑 이거 프리즘에요. 골드시요. 진짜 저 보이시죠? 지금 광. 얘 덕분인 거예요, 지금. 응. 그리고 뭐 스틸라, 원더러스트, 얘 글리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얘도 진짜 펄이 이뻐요 지금 제가 LED 조명이라서 잘안 보이는데 밖에 나가면 진짜 펄이 막 자글자글하니 되게 이쁜 그런 글리터예요. 제가 또 글리터 좋아하잖아요. 아무튼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도 또 봐요. 안녕. 이렇게 또 굉장히 심심하게 영상이 끝나버렸어.